이제는 표준화된 어떤 방법으로서의 치료 방법으로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치료 받는데한 3,000에서 한, 한 6,000, 7,000 정도 하다 보니까 치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검보가 되는 건한 30개 정도 수준이에요 통원치료비 30만원 가지고 이 500만원, 600만원이 커버가 안돼 오늘 얘기 나눠볼 거는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겁니다 항암제 중에 표적항암 치료기라는 게 있는데, 그 항암제 종류와, 그 다음에 왜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얼마냐, 어떤 게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표적항암 치료제는 이제 항암제 역사 안에서, 항암제가 지금 생긴 지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50년? 네. 항암제가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독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는 악성세포잖아요. 네. 이 악성세포를 독으로서 죽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연구가 된 거는 거의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화학 항암제. 1세대. 네. 그래서 독으로서 독을 죽인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거죠.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머리 빠지고. 네,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들 죽어가지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 연구개발이 되기 시작한 게 지금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표적항암제입니다 음. 이게 2세대 표적항암제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음. 개발된지는 한 20년 정도가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 약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뭐 다음 세대가 지금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 면역항암 삼세대가 그 명확한. 3세대가 명확한. 네. 근데 이건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암 치료를 하는 데에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표적보다 더 비싸요. 훨씬 비싸죠. 네, 네 훨씬 비싸뭐 지금 뭐 4세대도 지금 개발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표, 오늘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확보된 치료 방법이다. 전문 의사들도 이게 사실은 뭐 신약이 아니라 이제는 표준화된 어떤 방법으로서의 치료 방법으로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치료비 비중에서도, 항암 치료비 비중에서도 10년 전만 해도 이게 25% 정도였습니다. 차전 비중이. 근데 지금 현재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분은 암이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실 때 표적 항암 치료비,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암 치료비를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수술비는 1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즘에는 워낙 항암치료비가 이제 트렌드화 되어 있다 보니까 60%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냐 평균적으로 굉장히 비싸죠? 네, 예전에 저희가 했던 기본적인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뭐 많이 들어봤자 1년에 한 천만원 남지 네, 음. 많뭐 2천만원 정도 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많이 지금 시행되고 보이는 표적항암치료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 아무리 못해도 500만원부터 유방암이 네. 그정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암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뭐 이제 대장암도 꽤 금액이 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암 흑색종 뭐 이런 암들 같은 경우는 에 평균적으로 총 200만원 이상 아.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네. 네. 음. 그래서 신설되기 시작한 게 표적 항암 치료비 관련된 특약이다.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뭐, 간암, 폐암, 대장, 위암, 뭐, 유방암, 그래서 뭐 발병이 많이 되는 질병들도 있는데, 이게 표적항암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세포를 표적해가지고 치료하는 네, 네. 음. 저격 같은 개념이긴 한데 사실 이게 명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 표적이 있어야지 치료되는 표적항암치료제가 있고 표적이 없이도 뭐 주변 세포들이 표적 그 암세포에 진입 못하게 해서 이제 말살시키는 뭐요런 표적항암제들이 있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만 하더라도 지금 그검보가 적용되는 약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몇 종류가 네네. 있고, 폐암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표적암암 같은 경우에는 주사치료도 있지만, 이, 보통은 약물치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약으로 먹는.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사이클로 얘기를 해요. 이 1회당 보통 뭐 400에서 50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 사이클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 이 퍼제타라는 이 약을 만약에 400만원 얘기한 사이클에. 근데 이게 보통 필요한 사이클이 6사이클 정도 되거든요. 네. 완치까지 이제 가는데에. 6 그렇죠. 6사이클. 그러면 이게 한 3천만원 돈 됩니다. 거의 2,800 가까이 넘게 들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그 정도고요. 이거보다 더 좋다라는 뭐, 캐사일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에 한 50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얘는 어... 한 12.8사이클, 그러니까 13사이클 정도를 처방받아야 돼요. 달에 한 번씩 해서 500만원씩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돈 없으면 못 받은 거그렇 이게, 이게 <웃음> 어떤 약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약이 기본적으로 한번 치료받는데 한 3천에서 한 6천, 7천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비싸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보통 완치되는데 1년 정도 주기를 봐요. 네. 그런데 1년 사이에 만약에 이게 면역이 생기면 음. 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약을. 뭐 운이 좋게 우리가 가장 저렴했던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있는 유방암 치료제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면역이 생겼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중간에 약을 바꾸면 생각했던 돈 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네네. 거죠. 네. 왜냐면 새로운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거 안 받아야겠네. 아 그럴 수 없죠. <웃음> 너무 비싸도 이거 어디? 그러니까 예전에 모험. 저희가 그암 진단금 3천만 원 이게 권장입니다라고 기본 뭐 3천 해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표적 항암 담보 나오기 전에는 1억까지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 표적이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의리 보험에서 안 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보험이 출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담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표적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네. 급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표적항암제가 이게 건보에 적용되는 약을 쓰시면 전체 진료비의 5%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보에서 다해 줍니다. 근데 그 5%도 비싸죠, 사실은. 비싸죠. 네, 뭐 이게 한 7,000짜리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5%면 거의 한350뭐7천만원 내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네. 네, 350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표적항암 약물이 나와 있고 치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건보가 되는 건한 30개 정도 수준이에요. 음... 응. 나머지 10개 정도는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건보 적용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그 30개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면역이 생기면 약물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이 표적항암치료제가 표준치료 방법으로 계속 권장되는 한이 담보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네. 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어쨌든 암이 무서워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이특약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음... 의료실비보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비급여항목으로 넘어가게 된다. 항암 치료가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한도 5천만원까지 밖에 안돼요. 네, 그 5천만원 한도가 넘어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90일이나 180일 면책기간이 돌아올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그 면책기간이 돌아오는 타이밍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사비로 모든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된다. 그 사비로 충당되는 비용이 2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항암치료비가, 표적항암치료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보험이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암진단비 관련된 부분에 비해서 이 표적항암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는 금액이 5천만원에 3천원 정도에서 5천원 정도 사이에요.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일반 암진단비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네. 항암방사선을 편안하게 예 받으실 수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 일반 암 진단비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요즘 생각을 해요. 얘가 실비에서 커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저희는 실비 아시잖아요. 이 입원은 5천까지 보장을 하고 통원은 보통 30입니다. 지금 표준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 지금 표적항암 치료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어 입원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에 다 퇴원하자. 아니요. 아니요. 보통. 네. 하루도 입원을 잘안 시켜요. 안 시켜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장점으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작용도 부작용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료다라는 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 1 세대 항암 치료들이 5일이나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잖아요. 았 이거 같은 경우에 실비로 처리가 돼요. 음. 그 면책 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면. 네,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 표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약으로 먹거나, 아니면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보통 당일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네, 이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원 치료비 30만원 가지고, 이 500만원, 600만원이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저는 그죠? 만약에, 어, 암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가입을 하셨던 분이, 암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담보를 꼭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보험은 조금 부담스러워. 내가 일반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 그거를 금액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표적항암치료비 담보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뭐 괜찮은 상품을 하나씩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 드려야 되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손보사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 양마다 네. 이 사이클이 최소 6 사이클에서 뭐10 사이클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총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네. 한 3, 최소 3천에서 한 7천까지도 바라보셔야 돼요. 보장 받으셔야 되는 금액이.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5천 이상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7천까지 받아주는. 어, 담보가 중요하다. 나는 보장금액이 되게 중요하다고 응. 생각하시면 저는 KB 손해보험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k 음. b 네.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공격적으로 팔고도 있고 이 보험사마다 또 이제 경쟁하는 담보들이 있다 보니까 응. KB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가성비도 괜찮고 보장법이도 괜찮습니다. 응. 왜냐하면 M사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을 가입하려면 5년 갱신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갱신으로도 7천까지 가능하거든요. 응. 그래서 KB 손해보험에 네. KB 손해보험에, 그, 표적항암 담보로 한, 어, 요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갱신 리스크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갱신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신용갱신보다는 갱신주기를 좀 20년으로 넓게 끌고 가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를 최소화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다. 근데 다만,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더비싸고요 k b 랑 비교를 해보면, 네. 네. KB랑 비교를 해보면 보험료도 비싸고 여러가지 조금조금한 단점들은 있다. 네, 고객님, 제가 지금 다설명드리기 음. 어렵지만 저는 갱신형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음. 네. 뭐냐면 고객님들이 갱신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안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갱신형 보험은 완전한 갱신형이라고 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할 때는 보통 뭐 3년 갱신이냐 뭐 5년 갱신이냐 네, 이런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한 10년 갱신 20년 갱신 상품으로 따지자면 보통 이거를 갱신형 보험으로 볼수 있느냐 라고 네. 하면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보니까 그쵸. 완전 갱신형 상품이라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단적인 예로 실비만 보더라도 실비가 예전에 5년 갱신 상품에서 이게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3년 갱신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1년? 지금 1년이에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소개해 드렸던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 같은 거이 담보도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변경되고 일부는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기도 아, 아, 아.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다시 뭐심년갱신으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비갱신형이 돌아올 수도 있으나 지금 저희는 지금 표적항암을 그렇죠.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표적항암도... 근데 표적항암은 지금 네. 비, 비갱신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네. 없는 상황이기 하면...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게 비갱신형이 나올 거다라는 걸 가지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네. 네. 지금 상황 안에서는 이담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라는 그치.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네네. 저는 이 담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금 지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어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실 어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 기본 진단 비갱신형을 가져간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어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네. 저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냐를 떠나서 음.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목돈이 나갈 수 있는 리스크적인 확률이 있는 거를 해치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표적항암치료제라는 이런 치료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비라던가 아니면 일반 지금 가입하고 있는 암진단금과 같은 이런 보험에서 충분히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젊은 친구들도 이 담보를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가입을 해야 된다면 뭐 비갱신형 상품이 있으면 비갱신형 상품 저 추천드리겠죠 가성비를 따져보고 맞아요. 이 담보는 저는 좀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 판매되고 있는 안보험을 우리가 이제 3세대 안보험이라고 해요. 음. 1세대는 이제 일반한 과 수술, 뭐 입원 일당, 항암 치료비 위주로 판매됐다라고 하면, 음. 2세대 안보험이 유사암을 좀 강조. 그렇죠, 그렇네. 유사암을. 음. 3세대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항암이라든지 음. 유사암 재진단이라든지 요걸 네.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세 개를 다 믹스해서 가입하면 너무 좋겠죠. 음. 그죠 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현실적으로 표정항암 치료가 대세이다 보니 꼭 넣어야 된다 네, 네. 네, 저는 전 연령대가 다 가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이거는 그냥 제 관점이에요 앞으로 어, 이 부분들이 더그 갱신주기라든가 이런게 더 줄어들 거다 음. 뭐미래 예측할 수 없지만 10년 뒤에 저희가 이 영상을 또한번 찍는다면 음. 1년짜리 갱신을 <웃음> 지금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 아 그때 왜안 들었을까? 아, 왜1 그런... 0년짜리로왜안 들었을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네. 네. 하시고 해도 충분히 저는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보험료가 비싼건 아니에요. 네, 비싸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가성비로 따라을때 굉장히 저는 좋은 담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뭐이 논리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표적항암치료담보 자체가 그 유방암이라던가 그 소외감과 관련된 부분들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암은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사실 젊으신 분들이 이런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가성비 따졌을 때 저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하실 거면 KB 거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정말 필요하다 그전 연령대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보장에 대한 필수담보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담보를 꼭 탑재를 하셔라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있는 금액으로 조금 더 보장을 업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KB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0대 전으로 해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나 상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나이, 직업, 뭐 성별에 따라서 특정 보험사가 딱 좋다고 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 불가능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전문가들이랑 꼭 상담받으셔가지고 자기한테 진짜 최적화된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최적화된 어, 설계안을 한번 받아보시고 검토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험연구소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표적원험 치료 특약에 대해서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을 남겨주시거나 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